캐건에 캐건은 여러분들 캐건의 능력을 쓰려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알죠? 가만히 쓰는 거 자체가 캐건은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을. 그래서 가만히 세워두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계신가요? 안 계신가봐. 미크님? 안녕하세요. 미크님? 이거 고스트님 좀 수상해요. 고스트님 지금 잠수해요? 저 어, 뭐야 독서실 쪽을 두세번 가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그래요? 세번한번 가볼까요? 지금. 어, 또, 또 이쪽으로 오시네. 이쿠이 탐수, 이쿠이 어? 탐수. 이쿠님 화장실 가셨나보다. 그럼 가봐요. 아, 어, 네, 움직인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죠? 고스트님 오리래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. 고스트님 오리구나. <웃음> 왜 제가 오리요? <웃음> 원래 그 본인은 아닐 수 있어도 사람들이 오래라면은 오리일 수 있거든요. 하고 있어. 어. <목소리> 고스트님이 고있다그 <웃음> 어. 고스트님 싸고 했어요? <웃음> 고스트님이 <웃음> 어이, 이꾼 <입권이> 어디서 나왔어? <웃음> <아니요, 진짜 많이 웃음> <웃음> 저 여기 숨어 있었어요. 우와. 어. 네요 어, 나 죽겠다. 나 죽겠어. 어? <웃음> 어? 고스트님 딱좀 가만히 계셨을 때 이거 터지고 지자마자 움직이셨는데. <웃음> 파파파파파파 파. 저 정도면 뭐. 진짜 우리인 같은데. <웃음> 이 우애기 밥주기가 되게 오래 걸려 이거는 안 주다 보면은 미션 승에서 미션패에서 가바나 오리 의심 가바나 오리 의심? 오케이 미션 깨자 왜? 여기는 이 맵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음. 장소 여기 장소는 희생의 재단이고요 희생의 재단? 어? 잠깐만 아까 전에 나랑 같이 내려갔었는데? 터널로? 어? 저 궁금한 거 있어요, 돌님 희생일재단에 아까 가만히 서서 계속 계시던데 희생일재단왜또 가셨대요? 아 그거 능력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 차원이동이라고? 내가 알거 같은데? 능력 계속 사용한다고 원래 있던 자리로 갔는데 시체가 응? 발견됐어그 사보 터지기 전에는 시체가 없었거든요, 그 자리에. 왜, 왜 열심히 추리하게 의심스럽지? <웃음>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야채님 아니면 영구점우님 둘 중에 한 분인데? 음. 저는 저 카드미션 하고 있는데 유면님도 받고 미션하다 내려갔을 내려가고 있었거든요. 둘다 같은데? 둘다 같은데? 어머, 어? <웃음> 파티. <웃음> 저 파티예요? 돌림까지 세명 같은데 돌림도 펠리컨 같은데 음, 맞는 거 같은데. 그러니까 돌림은 펠리컨이고 그 하루야채님이랑 연꽃정원님은 오리 같은데요. 저캐거예요 군님, 아니 나 네. 혹시나 더 먹힐까 봐 다른 모르겠지만. 아 어, 지금 누가 죽었나요? 아니죠? 아니아니 하루야채님 직업 듣고 싶어요 저는 잘 숨을 수 있어요 저 연탄꾼이고 아까 저 카드미션 딱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울려가지고 좀 속상해요 아... 안... 음흠 아니... 유쿠님 이쿤님 2판 연속 파티시 걸리셨는데 누구예요 유쿠님? 확실 하겠다 누군데요? 누구요? 아 확실히는 아니고 돌리 아니면 하루야채님인데? 어? 안 달리셨는데? 응 안달라 아이니피플 아하... 아하루님 맞네. 아이큰 인사겠다. 큰 예. <웃음> 얼른 와요. <웃음> 아 그. 아니요. 나 캐고예요. 뭔지 <웃음> 뭐, 알잖아요. 먹어 뭐, 뭐 왔어요 뭔, 나 캐고야. 나 캐고야. 나 캐고야. 아 이쯤 되면 나 신고할 수밖에 없다. 나. 연꽃 펠리콘 연꽃 펠리콘 연꽃이 뭐가 빵이야? 빵이. 먹었다. 빵이 제 앞에서 먹었어요. 연꽃이 어? 어? 빵이 먹었어요. 연꽃이 잡아먹고 아니에요! 웃었어요! 웃었어요! 웃는 것까지 했어요! 아막 이러면 못 이기는데? 먹고 보고 웃었다고? 아, 이코님 얘기부터 들어오자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못 잡을 것 같은데? 하룬님이 오리거든요? <웃음> 돌님을 잡았고 <웃음> 하룬님이 파티고 연꽃쪽원이 펠리콘이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붕어빵님이 펠리콘이에요 아, 저는 하룬님이 확실히 파티거든요? 저 달면 펠리콘이 이기죠 거위가 달아도 내가 권띠하면 동점인데요? 미 제가 만나러 갈게요. 파이팅해. 아 어, 밑에, 밑에 밑에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나캐거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펠리컨 하나에 오리 하나니. 라 아, 미션 누가 안한 거야. 아, 미션 진짜 누가 안한 거야. 아아 어... <웃음> 어! 반속도 해야지. 게임. 오 살았구나. 어오 뭐... 살았구나. 아유, 쏠데 없나? 아, 다행이다. 난보고 피했거든. 바로 왼쪽 쪽으 오는 거 보고. 안 돼. 거의 들아 미션 좀 깨. <웃음> 아 누구야 대체? 어디서 게임. 어, 오 예. 어, 미션이 예. <웃음> <팀이> 어떻게 사셨나이 <웃음> <웃음> 붕어빵 팥 좋아하세요? 저는 팥이랑 슈크림을 둘다 반반씩 사요. 두 개, 두 개씩 슈. 그러니까 오늘 오리쿠 오리 나온 거 좋습니다. 신분도용자 가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영어 쪽 언니, 저 신분이요. 저신체공반자 응. 오케이, 내우 썰고 쌀 테니까 온반 좀 해주세요. 앞 시체 있어요 앞에 시체 있어요 저, 저기 바닥에 버리죠 이거 시체 안 갇힌 동굴 아래쪽 입구 위에 숨을 수 있는 갑옷 있잖아요 수원라고그 갑옷 사이 정도 쯤에 있었고 달려와서 누를 때 왼쪽으로 누가 나오셨는데 동굴에서 아마 영꽃정원님이 나오셨던 거 같거든요 어디 말씀이세요? 영꽃정원님이 아닌가? 동굴 아래쪽으로 방금 나오신 분이 보죠? 네 글자였는데 거기 막 나가다 했는데 저 쿠키 못 봤는데 쿠키님 계셨어요? 어그 바로 위쪽에 시체가 있어가 있었는데요? 시체가 어디 어, 있었죠? 복서실 거기... 입구랑 중간쯤 그 정도 있었어요. 아 그럼 연꽃정원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. 연꽃정원님이 마지막까지 저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. 아그이코님도 그러면 동굴 안에 계셨던 거예요? 네네. 입만 벌리면 그집 말이 사동으로 나와. 네. 그 남은 세번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? 예. 이거 이쿠님 같은데요? 그요 <웃음> 아, 저요? 네. <웃음> 이거 패턴이. <웃음> <웃음> 이쿠님 싸워왔다. <웃음> <웃음> 아, 가둘려고 그랬는데 못 가뒀다, 까비. 가둘려고 그랬었는데. 일는 안쪽부터 확인하고, 안쪽이 없고요펠리컨 잡아야 되는데. 펠리컨 누구까? 음, 문 닫기사 뭐 들키자마자 바로. 오호! 살려줘서 감사해요! 안 버려줘 위에 버려야 돼. 와 살았다. <웃음> 이거 이겼다. 어. 이겼다 더블킬. <웃음> 아니 얘기하는데 갑자기 먹혀갖고. 양나라 <웃음> 아! <웃음> <안> 우리들. <웃음> 이것봐 이쿠님 범인이잖아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